现在开始刘连和先生艺术展艺术作品展我是翻译李金玉的个今天今天今天今天今天今 저는 KTA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보 부제본입니다.非常感谢今天前来参加柳岩河艺术展的各位来宾。呃，这位是呃 K KTA企划本部长的朴啊高在大先生。 그럼 지금부터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 오늘 기획 초대전의 주인공이신 우연화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연화 선생님 신인 유리핑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우연화 선생님 수석 제자이신 박군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연화 선생님 어, 큐레이터 이자 스텝인 조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북경 <웃음> 지수 옵션 정. 수석션 정영환 선생님 사모님이신 노인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일본 국제문화제단 문... 아, 이시다 이시조 자로코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경기 예총 이사장님 이시며 한국현대미술연보 원장님이십니다. 전국 교육대학원 김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병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전학매님 <웃음> 한국지역산업문화협회 고문이신 손진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세기라 <웃음> 원인피니티 서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웃음> 김혜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저기 소개하시면서 혹시 빠지시는 분 Troisième. 아, yeah. 어, 그러면, 다음에는, 우연하 어, 작가님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하작가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고생하세요 여러분, 안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하세하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여하 <목소리> 미국에서 유학을 9년 동안 하셨는데, 했는데, 이제 길에서 늘 이제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분을 만나면은 한국어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분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제 어느 한 한국 한국분이 저를 저를, 저를 저,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를 보면은 어디를 보나 어, 그 어떤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그 얼굴 이제 도용이라든가 어디를 보나 두 분은 제 한국인 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서 한국을 두 분한테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분은 박 선생님이시고 음. 한 분은 전 선생님이십니다. 그고또그리 그리고 또고또 그리고 또그리리고고고니다고고 그리고 리고 到这种地形的我们一起在吉林做过的了啊不过一个我呃呃呃呃呃呃呃呃呃 또한 이렇게 좋은 곳입니 저는 이곳에서 매일 일어 이곳에서 이곳에서 매 주최 측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이, 여기와 같은 이렇게 좋은 자,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며칠 동안 한국에서 이제 이 주변을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행복감에 격치되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快乐不 격치되어 下去 저는 이 기품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이 뭐 작품전을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뭐는 아주 그 건물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국의 동학만. 하들이 그래서 모두 많은 혹시나 이게 한국의 이제 여러 어그 작가들 또는 이제 한국의 선임님들이이 작품 선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하실까봐 어 정말 많은 노력을 들렸습니다 아, 특별히 환영. 일본의朋友从日本那么远跑过여参加今天습니다 이 감사드릴 것은 일본에서 오신 일본 선님께서는 그먼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장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我是為這個大家큰공 근위我的作品,這個南部新上的作品。然後呢,投他們聽對一些寶貴意見。另外呢,我也是루이즈의 작품수와 한국의朋友們成為一家人 여러분들께서 저희 작품을 잘 보아주시고, 어, 저희 작품의 어떤 어, 의견이나 어떤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잘친해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어, 진선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니다 여기 매체에서 오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소개, 매체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소개로 하여 저희 작품이 한, 한국에 잘 소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는 것을 5去환영하며 저희 고향에 가 저는 여러분이 저 중국에 가영하며 저희 에가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어, 아주진심으로 계속 접대를 할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래 중국 작가분은 아이고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잘 하시더라고요. 의원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어, 다음은 멀리서 일본에서 와주신 이시다조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下面,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네. 센터에 좀 so, 계시면 좋겠네요. So, uh, uh, so sorry, but I can not speak the h a n g u s only English or Japanese. Today I speak uh, English, so sorry. Uh, so, oh, ladies and gentlemen, good evening. i uh, a n w be pleased uh, to introduce by myself? I m Joe Ishida from Kyoto in Japan. Uh, former I was a teacher at Kyoto University. Art and Designs, uh, now President of the Kyoto Society for Inter-Art Exchange and Vice-President of the Kyoto One Inter-Art Museum, uh, first of all, I w l l say to the President of the b r -E -E a r y KTA and Dr. Pak Sun, mm -hmm. thank you so much. Uh, for your invitation a o so nice t i s exhibition. And next, uh, Mr. Lee Wu Yong a u a congratulations for your solo exhibition at Gallery KDA. I want to send you my excellent, excellent appreciation. When I enter this room, I can understand why Dr. Park invited me this exhibition. I thought, a f t r t w o r k of w o n g y o n g k a i y o n g h u a is represent of Asian mind. At last, I say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part in e x c e l l e n t opening ceremony. Thank you, that's for yo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시다노 선생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알았으셨죠? 예. 다음은 어, 먼저 오늘 어, 우연아 선생의 한국전을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도> 어, 오늘 어,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 우연아 선생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장춘에서 우리 그 한국 중국 전남에 그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10년 만에 보는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어, 그 당시 제가 어, 여기 우선생의 어, 작품에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나서 그때 가면 새롭습 还记 한국 장관들은 이제 呃,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 작가 지금 이제 아, 아, 지 아, 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중국 작가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 정말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미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我们和中国韩国和中国非常相近更重要的是现在非常高速发展的中国的这个对中国的美术我们有非常希望要了解这里我们前来的吴云娜先生中国美术人比一个人的美术人中的一部今天这个刘良和先生 우리 그 오늘은 그 우연아 선생 개인전이지만 어, 앞으로는 같이 한국 작가들과 같이 합동적으로 전람회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대한和先生, 一个人的这个, 那希望以后呢, 유대한和先生, <웃음> 오늘 선생은 그로회를 기대합니다. 우연현 선생 개인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니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석예술대학 교수님이신 이광수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요, 바이 白白城艺术大学的李光洙教授 가운데로죠, 오시죠 가운데.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은 몇천년 동안 매우 밀접한 국가죠. 이웃사촌입니다. 한국과 중국야. 오연아 선생님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대단히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유명한 분으로 들었습니다. 음, 어, 뭐, 지는,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 주석님 사무실에도 작품이 있요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 주석님 사무실에 작품이 있요 Wow. 뭐 저기 대통령 사무실에 작품 공개 끝에 해당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 중국에서는 그만큼 알려주신 거고 또 작가로서의 그 명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그런저도 작품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받는 기억이나요? 그래 제가 이 작년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 유리아헌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세계가 사실 극동,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이 극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에서더욱그렇습니다 이동지역 특히 문화예술 의 중심 이동 그리고 미래는 미래에는 문화가 우리 어, 인류의 삶을 바꾸을 것이고 우리 인류들은 인간들은 이 문화적인 삶을 참려고 매우 환하는 어, 그러한 세상이 될것이고 동연아선생님하또 우리 KTA 갤러리에 박선호 관장님, 김일회 회장님 이렇게 몇 분이 문화를 핵심적인 문화를 경고한다면 정말 큰 일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드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겸 선생님과 KT례를 경고한아면 정말 큰 일을 벌니다 네, 나아가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극동의 문화를 세계의 중심으로 압춘, 어,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 대해서 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네, 바라고 또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환상적인 저녁이 되십시오 복세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아직... 네, 안녕하세요. 박소입니다 어, 저희가 벌써 KT에서 전시를 한두 번째고요. 뭐 어, 그동안에 저희가 김현 선생님, 그리고 또이시가조 선생님, 또 중국에서 오신 전정한 대표에서 저희가 예전부터 AN이라고, 뭐 아시아 아크네워크라는 어떤 조직을 2 0 0총에 만들었어요. 2 0 0년이라고서 10월 정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예술상도 만들고 어, 특히 아시아예술상은 저희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 상을 안 받으면 안될 정도로 저희 상의 증명도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어, 기베레소 선생님, 미시사 선생님 우연한 선생님, 우리 이강 선생님을 왔었던 많은 말씀에 대한 중심은 어, 우리가 이제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라는 어떤 큰 시장 그리고 어떤 브로화라가 이어져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KTA가 향후 그리고 뭐, 이번 전시만이 아닌 계속해서 저희가 해외 작가 교류를 중심으로 한 저희는 국제 해외 예술 품 교류 센터가 저희 KTA가 되고자 하고요. 이 모든 어떤 역할을 k t a 가 혼자만이 아닌 여기 계신 작가 선생님들 그리고 이 분야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였을때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우연한 선생님 정말 중국 최고의, 아까 이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 우연한 선생님의 작품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VIP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작가 선생님을 저희 한국에 모셨고요. 이 전체가 우연한 선생님한테는 이혼만이 아닌 또 아마 저희는 또 일본, 또는 아시아, 아니면 미주 전시를 저희가 기획해서 끌고 가입한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 맛있는 점심,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일본에서 오시는 우리 미 시간에 의연한 의님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써 우연화 선생님 오프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찬 장소는요. 어, 여기 이쪽에 올라가면 먼저 감자탱이라고 있어요. 거기 예약기 해놨습니다.